시끄럽네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도착! 목적지 도착! 남이 77도 51분, 동경 166도 40분 백야의 요새 상공의 정지 자율 비행 모드를 완료하시겠습니까? 이건... 남극에 도착했나 보군요 그런데... 왜 다들 안 깨워준 거죠? 아니... 그보다 저는... 대체 언제 잠들었던 걸까요? 방울씨? 일단 수면실에서 나가보라고요? 알았어요 저수지와 다른 분들께 가서 물어보면 다들 쓰러져있어? 괜찮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한기남씨! 허유미 경감님! 진아씨! 저수지! 눈을 떠봐요! 저수지! 일어나지 않는군요 예전처럼 다시 잠들어버렸어요 지켜주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웃음> 네, 방울씨의 말먹을 놓기엔 이르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먹구름 아, 그러고 보니 한 바깥이 전부 새까맣네요 그래요 저도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남극 대륙을 뒤덮은 먹구름 이를 오리진 휠로 뚫고 들어가려 했었죠 그러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고, 어느 순간 의식이... 방울씨, 이 먹구름은 뭐죠? 저게 정신공격 같은 건가요? 모르겠다니... 그럼 해결책도 모르시겠군요. 네? 깨우고 싶은 분의 머리에 당신을 가져다 대라고요? 그럼 제가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의식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요? 놀랍네요. 방울씨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 아... 아니 생각해보니 센텀시티에서 쓴 적이 있으셨죠? 제 허락도 없이 방금면씨에게 제 과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웃음> 걱정 말아요. 이제 와서 혼낼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누구의 꿈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진아씨부터인가요? 알았어요 부탁드릴게요, 방울씨 그런데 왜 하필 이평원으로 아, 아니 아 당연한 거였네요 진아씨도 남극에 파병되셨던 몸이평원 어딘가에서 싸우셨을 테니까요 <목소리> 그래요 당신들이 안 나오면 섭섭하죠? 그때 저희와 싸웠던 대행자들이요 그 성대한 수화 보여드릴게요 앗! 타이밍을 맞춰보죠. 활짝 갈쳐줘요 앗! 앗! 이 흐름을 따라서. 꽉 잡으세요 어지럽죠 한번더이 흐름을 따라서 날려주세요 빙글빙글. 또오세요 어지럽죠? 어지럽죠, 랑야. 조신성 폭발. 몸인 데도 생생하네요. 그날의 전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게다가 대행자들 다시 싸워도 강하군요. 역시. 총사령관 아자제를 따랐던 차원종들 다워요 이들에게 포위된다면 진아씨라도 울프팩팀의 비숍이라도 위험할거예요 그러니 어서 찾아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건 논사태 아니 후폭풍이군요 전방에서 충격파가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진아씨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빵야! 마음까지 태워주지 세계가 도끼도 합쳐고, 이 핫... 이 핫... 이한번 더... 이 빛은 지르기가 또 막혔어. 빛을 보호받고 있는 거야? 그래, 그 말대로다. 인간의 전사여. 이 빛은 우리의 주인께서 내려주신 수호의 은총. 그분 본연의 빛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미천한 몸을 지켜주기엔 부족함이 없지. 그분이라면 아자젤을 말하는 거네. 이해했어. 이 빛, 아자젤의 방패를 빌린 거구나. <웃음> 그런데 알고 있어? 그 방패 내 창에 한번 뚫렸다는 거? 알고 있다마다. 그리고 지금의 너로는 무리라는 것도 말이다. 몇번 겨뤄보니 알겠더군. 그대의 창이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지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 많던 대군을 홀로 상대해야 했으니까. 적이지만 인정하도록 하마. 그대는 실로 강하고도 용감했도다. 허나, 그 활약도 여기까지. 그대의 발은 대지에 눌러붙고 창은 예리함을 잃었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대를 쓰러뜨리고 진격하리라. 나가서 우리의 주인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경멸하리라. 안 돼. 허락할 수 없어. 이 뒤에는 나이트가... 쓰러진 내 동료가 있어 보낼 수 없어 아무도 안 보낼 거야 내 심장이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성대한 수화 보여드릴게요 둘이서 하나예요 흥. 미끄러지며 쏠게요 꽉 쏴보세요 같이 빙글빙글 둘이. 열렸네요 야스 날려줄게요. 현란하게. 에잇? 나오세요 진아씨, 멈춰요. 이건 꿈이에요. 절 알아보시겠어요? 몰랐서 그러죠. 당신 상대가 아니야. 어디 소속인지 몰라도 도와주러 와서 고마워. 그래도 이제 됐어. 이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 아자제의 방패를 파괴할 때 쓰는 그 기술을 쓰겠어. 내 가속 능력을 극한으로 담은 찌르기 파순을 못 알아보는군요. 완전히 꿈에 빠져 있어요. 게다가 파순이라면 분명 심정지가 온다는. 응. 맞아. 이번에 쓰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신기하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이건 우리 울프팩팀만 아는 사실인데 미래에서 들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겠죠? 하는 수 없네요 이런 수를 쓰고 싶진 않았는데 어? 뭐가? 아니요 지원해드릴게요 마음껏 찌르기를 날리세요 제가 화살로 지원할 테니까 고마워 그럼 사행하지 않고 <웃음> 왜 억제서 화살을 나한테... 악마라서요. 거짓말 따윈 얼마든지 하거든요. <웃음> 사과는 깨어나면 다시 할게요. 안녕히. 잠시 후에 봐요. <웃음> 괜찮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웃음> 아니야... 악몽을 꿔서... 어떤 악몽이었죠? 믿었던 악마에게 배신당하는 꿈이었나요? 아니... 날 위해 일부러 악마 역할을 하는 전우의 꿈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난 정말 괜찮니까 알았지? <웃음> 그래요... 노력해볼게요 하지만... 아무리 꿈이라도... 우울하네요 전우의 등 뒤에 화살을 쏘다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정말이지. 예나 지금이나 이곳 남극은 최악이에요. 그랬구나. 돌입하는 순간 다들 정신을 평범한 먹구름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거대한 힘이 개입하고 있는 모양이야. 네. 그리고 그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남극 대륙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네요. 어쩌면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들과 연락이 안 되는 것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 한참 교전 중인 걸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침착하시네요. 전처럼 당장 가야 한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갈때 가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난 뒤야 또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들은 내 동료들은 약하지 않아 다들 잘 버티고 있을 거야 그래야 만돼 그래요 늦지 않게 가도록 하죠 그러려면 일단 모두를 깨워야 하고요 응 음. 물방울로 꿈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해서 나도 깨워준 거였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꿈에 같이 들어갈 순 없는 거야? 네 방울씨와 연결된 저만 되는 거라네요 진아씨는 꿈에 들어갔다 오는 동안 함선을 지켜주세요 나 도움이 안되네 큰소리 쳤는데 미안 그래도 네가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함선을 지킬게 통신기로 연락이 되는지도 계속 확인해보고 고마워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죠 방울씨 이번엔 누구의 꿈으로 들어갈 건가요? 한기남씨 군요 하긴 함선을 생각하면 이게 맞겠죠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요 저수지 금방 돌아와서 깨워질 테니까 안기남씨의 꿈으로 그런데 왜 다시 남극인 거죠? 게다가 이 기지 분명 제가 파병되었을 때 타령병이 또 나온 건가? <웃음> 무리도 아니지 매일같이 죽어나가는데 타령하다 걸리면... 직결차분 아니야?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클로저가 있다던데. 아, 나, 나도 나 알아. 들어봤어. 집행자. 악마라는 녀석이라며. 하지만 여긴 남극인데 설마 이런 오지까지 따라왔을까? 에이 친구야. 다영병들안 돌아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 이 추운 오지에 가면 어딜 갈수 있다고. 세상에. 그, 그럼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피라 먹을 빌어먹을... 같은 클로저들을 사냥하다니. 그딴 게 무슨 클로저야 전우도 아니라고 오늘 도망친 녀석도 딱 하게 됐네 전쟁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틸 것이지 버티기는 언제 골로 갈지 모르는 판국에 대행자에게 죽나 집행자에게 죽나 거기서 거기 어이 저격수 양반 혼자 어딜 나가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바람? 이 추운 곳에서? 뭐 좀이라도 쑤시나 보지 저격하느라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 됐으니 얼른 나갔다와 너무 멀리까진 가지 말고 네 다녀올게요 상대한 수업 보여드릴게요 파도를 박차고 슉, 신나게 춤춰보죠 빵야 앞이 자원 나요. 그 마음까지 뜨겁게. 핫! 해하자. 해하 신나게 춤춰보자. 아, 꽉싸 보세요. 싸우세요. 달란하게더 세게. 팽팽하게 이 흐름을 따라서. 이껏 남극까지 와서 또 이런 일을 저는 그저 근로자로서 싸우고 싶을 뿐인데 발자국은 이쪽이로군요 일단은 확보해야겠어요 다른 악마의 팔들이 오기 전에 천둥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같이 빙글빙글 이라지. 이라지. 이라 이라지. 이라이 이라지. 이어이라이라 이라지. 이라지. 이라지. 이라지. 이라요더라지이라이 발사! 현란하게! 더 세게! 둘이서 하나요 아소, <놀람> 아소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다음은 제대로 맞추겠어요. 천천히 얼굴이 보이도록 제 쪽을 돌아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쏘지만 말아주십시오 당신이 왜 여기에 한 기남씨 대체 뭐가 어떻게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줄수 없어요 이 인공심장은 자수지씨한테 줘야 한다고요 네? 타이밍을 맞춰보죠 빵야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파도를 박차고, 슛! <웃음> <웃음> 한기람씨 <웃음> 죄송해요. 꿈에서 깨는 게 늦었어요. 분명 당신의 꿈이어야 하는데... 어째서 제가 집행자였을 때의 꿈을... <웃음> 안돼, 어서 화살을 뽑고 해독해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아, 아, 괜찮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겠죠. 많은 분들께 배를 끼쳤으니 그래도 이기적일지 몰라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은하씨가 그 은하씨가 그토록 절박하게 부탁하셨어요. 저수지씨를 살려달라고 자기 다리가 부서져라 달려와서 그래서, 원래라면 임시 지부장님께 써야 할 인공심장을 아. 그랬군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미안합니다 절 믿어주신 분들께 정말 임시 지부장님 형님 은하씨 루시 아, 독이 퍼져버렸군요 죄송해요 꿈이라고 해도 고통을 들여서 이 빚은 나가서 꼭 갚을게요. <웃음> <웃음> <웃음> 어라 여기는 깨어나셨나요? 한개 몸은 좀 어때요? 많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에, 에리 씨 아, 아니요 아, 고통스럽지는 아, 그보다 아,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왜 제가 잠들어 있었죠? 기억 안나세요? 어떤 꿈을 꾸셨는지? 네 면목 없지만 전혀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보통 심각한 표정이 아니신데 <웃음> 네 사과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한기남씨를 죽였거든요 꿈에서 아주 고통스럽게요 <웃음> <웃음> 살다보니 남극 이거 참 아이, 믿기지 않는 얘기군요. 아이, 꿈에서 깨우기 위해, 꿈에서 저를 죽였다니.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겠네요. 저수지 씨가 이식받은 인공심장은, 원래 임시 지부장님께 쓸 예정이었던 것. 이건, 저희 벌처스의 수뇌부와,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씨와 에리 씨를 만났을 때도,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꿈속에서 이미 다 들으셨다고 하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엿들은 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꿈에서 한기남씨를 독살해버려서요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기억이 안 나는 건안 나는 거라 결과적으로 깨워주셨으니 된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진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직 깨우셔야 할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러도록 할게요. <웃음> 아, 그럼 전 진화 요원님께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통신 연결에 애를 먹고 계셔서요. 아, 한기남 씨,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고마워요. 저수지를 구하셨던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셨어요. 에이, 글쎄요. 역시나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래도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정말로요. 방울씨, 이제 가셨으니 털어놔보세요. 어째서 한기남씨가 제 꿈에 들어오신 거죠? 원래는 제가 한기남씨의 꿈으로 들어가야 했잖아요. 덕분에 꿈을 자각하는 게 늦어져서 한기남씨에게 맹도까지 쓰고 말았어요 이유를 안다면 대답해주세요 다음번에도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에요 <웃음> 좋아요 서둘러야 하니 가면서 얘기하죠 이번엔 누구의 꿈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저수지는 마지막인가요? 알겠어요 믿고 따를게요 방울씨 그럼 다녀오세요 응 <웃음> 또야, 또 탈영병이 돌아오지 않았어. 남극에서 무사히 탈출한거 아닐까? 멍청하기는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저 대행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또 배편은 어떻게 구하고? 역시, 역시 집행자가 따라온 거야. 우리 중에 그 악마가 숨어있는 거라고. 어이, 저격수 형반또 어딜 나가려는 거야? 지금 이 난리인 거안 보여? 밖은 위험하다고! 네, 그래서... 나가 있으려고요. 저격 준비라도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함이 가시지 않겠어요? 그,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부탁할게. 수상쩍은 녀석이 보이면 다 쏴버려. <웃음> 그럴게요. 맡겨만 주세요. 이봐, 친구들. 방금 나간 저격수 양반 말인데 너무 자주 나가지 않아? 매번 타령병들이 나올 때마다... 뭐? 저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마치... 저격수가 탈영병들을... 그... 럼저 여자가 악마... 집행자라는 거야? 아, 그거야 확인해보면 알겠지... 한번 뒤를 따라가보자고... 혼자라면 몰라도... 우리는 셋이니까... 아 세상 폭발! 날려줄게요. 이 빗방울로... 걷어주겠어요. 얍! <웃음> 얍! 해보죠. 또 오세요 같이 빙글빙글 더 세게 미끄러지며 쏠게요 하악. 그 마음까지 키어주지 앞뒤 좌우아싸 어지럽죠 하악. 날려줄게요 길이 열렸네요 어지럽 한번 더! 아무래도 의심을 산 모양이네요 하긴... 예전에도 그랬죠 탈영병들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다가 의심받았어요 제 꿈이라고 해도 이런 것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을 텐데 어쨌든 어떻게 된 건지는 대충 알겠어요 한마디로 위상능력자의 정신방벽이 꿈을 뒤섞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아씨와 접촉했을 때는 진아씨의 꿈이 유지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기남씨와 허유미씨는 꿈이 무너져서 제 꿈으로 두 분을 불러들이게 된 거고요. 그런 거였다면 미리 알려주지 그랬어요. 일부러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이럴 때만 또 과묵해지기는... 좋아요. 캐묻지 않을게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저... 너무 좋은 친구 아니에요? 꼬치꼬치 캐묻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그못 들을 걸 들었다는 반응 열받네요.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릴 거예요. 그 마음까지 빵야! 들어주세요! 빵야! 파도를 박차고 슛! 꽉 잡으세요. 더 세게! 어지럽죠? 아직이요? 타이밍을 맞춰보죠. 앞뒤, 좌우! 떠오세요! 떠오세요! 같이 빙글빙글! 그, 그 마음까지 들어주지 야앗! 야앗! 아직이요 더 쏠게요 야앗! 더 세게 타이밍을 맞춰보죠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하려고 지원을 한게이 목소리는 허유미 경감님? 어째서 그런 모습으로… 그 갑옷 같은 건 뭐죠? 이건… 이 아머드 시트는 있어서는 안 돼요 차원종이 잔위로 갑옷을 만들고 몸에 차원종의아래 심어 조작한다니 막아야 해… 이런 비인도적인 실험은 막아야 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럼 억지로 제앞에서라도 이런 엄청난 출력이군요 거의 위상능력자에 준하는 힘이에요 아무래도 사연이 있는 갑옷 같은데 일단은 꿈에서 깨워드리죠 세계 당기된 전동처럼 그리고 분수처럼 미끄러지며 썰트 좋아, 뒤를 잡았어요 갑옷의 틈새로 화살을 쏘면 으악! 뒤에서 총탄이 당신들 어째서 여기에? 아, 아,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 악마가 또 우리들을 몰래 죽일 생각이었냐?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닥쳐 같은 전우라고 생각했는데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여주겠어 아, 아, 나요 둘이서 하나요 들켰군요 목격자는 제거해야 하는데 우울하네요. 최악이에요. 하다못해 고통 없이라도 으, 으, 방금 그건 그때로 돌아갔어요. 마치 꿈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너만 죽이면 우리도 도망칠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전장에서 가족들의 품으로! 가족? 안되게 되겠... 꿈속의 존재들이 자꾸만 저를 과거로... 지금은 몰러날 수밖에 없겠어요 미안해요 경감님 다시 데리러 올게요 <웃음> 안돼 역시 이 힘은... 에리야 일어났어? 진아씨 한기남씨와 교대하고 오신건가요? 음. 옆에 있어도 방해만 될것 같아서 한기남이 오리진 휠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어 그나저나 표정이 좋지 않네 허유미를 꿈에서 깨우는데 실패했어? 네 면목 없게 도요 허유미 경감님이 아니라 제가 문제네요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란 건 집행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야? 알고 계셨군요. 참전 용사였던 것만 들으신 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죠. 맞아요. 제가 악마라고 불렸던 집행자였어 미아엘 폰키스크의 명을 따라 수많은 위법 위상능력자들을 처리해왔죠. 그리고 개중에는 그 남극에서 같이 싸운 전우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계속되는 가혹한 전투에 겁을 먹거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타령했던 분들. 그들 모두를 쫓아가서 처리했죠. 단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들이 꿈에서 나왔던 거야? 네. 생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요. 그들과 마주하는 순간 저도 과거의 집행자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구하는 데 실패했어요. 경강님께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다음번엔 꼭 구해올게요 아니 내가 걱정하는 건 에리 너야 괜찮아? 상처받지 않았어? 상처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히려 상처를 준 쪽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잖아 평생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어 그러니 적어도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 그래봤자 힘만 빠지고 죄값을 치르는데 방해만 되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방해라니 굉장히 엄격하시군요 그래도 어설픈 위로 따위보단 훨씬 나아요 한두 번 격려해본 솜씨가 아니신데 혹시 이전에도 종종 격려해주신 분이 있었나요? 음, 응. 같은 팀이었을 때 나이트에게 울프팩팀의 나이트 검은양팀의 제이씨란분 말이군요 정도연씨와 임시 지부장님께 들었어요 진아 씨와는 가족같은 관계였다고요 맞아. 가족이야. 소중한 가족. 예전엔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커버렸어. <웃음>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그러게. 나도 별일 없이 무사야 할텐데. 이런! 아두 분! 같이 계셨군요. 한기남 씨, 왜 그러시죠? 그렇게 서둘러 달려오시고. 아, 연결됐습니다. 아 드디어 연결됐다고요. 미니 휠로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과의 통신이요. 임시 지부장, 우리 왔어. 진아 씨, 어, 에리 씨도 다들 무사하셨군요. 연락이 끊겨서 걱정했어요. 그간의 사정은 한기남 씨에게 들었어요. 남극의 이상기후에 휘말리셨다면서요? 그영계다가알수 없는 정신공격에 의식을 잃으셨다던데 그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꿈속에 들어가 한 분씩 깨우고 있거든요 조만간 저수지와 허유미 경감님도 일어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상보다는 한결 나은 상황이로군요 지상보다는? 그게 무슨 뜻이야? 실은 여러분과 연락이 되기 전에 지상에 있는 백야의 요새와도 연락이 됐어요. 악천후 때문에 길게 통화하지 못했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었죠. 듣기로는 현재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극심한 창란 증세를 일으키다가 의식이 사라지는 그것도 위상력이 없는 분들께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에서는 실체를 가진 환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를 가진 환각? 많이 위험해? 네... 공격당하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다더군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대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그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몇 배나 더 강해진 더스트라는 고위급 차원종이요. 대단할 것 없음 더스트라면 진아씨? 아는 상대인가요? 음. 차원종 군단의 참모장이야. 정확히는 퀸에 의해 나누어진 반쪽이지만 네 역시 울프팩팀이라 알고 계시는군요 에리시한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더스트라는 차원종을 중심으로 고에너지 반응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일대의 위상력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하는 게 아무래도 백야의 요새를 직접 공격할 셈인가봐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 오리진 휠로 내려가면 안되는거야? 그게... 죄송합니다 무리일 겁니다 임시 지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악천으로 활주로 착륙이 어려워서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당하는 정신공격 이 먹구름을 뚫고 들어가려는 순간 일어났었죠 여기서 더 진입했다가는 깨어나지 못한 분들의 증상이 더 심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맞아요 한기남씨 잘하셨어요 이 먹구름 일종의 결계 역할도 하고 있어요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요 단순히 더스트라는 차원종의 소행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대로 뚫고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저나 진아씨처럼 위상능력자라면 모를까. 비위상능력자인 다른 분들은 지금 깨운 게 무색하게 다시 잠드실지 몰라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구나. 먹구름이 걷히길 기다리는 수밖에는... 하다못해 나혼자라도 내려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혼자 내려가신다고요? 그거라면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요? 다들 헤일로 낙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고도에서 뛰어내려 저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군용 고공강화 방식이죠. 흔히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헤일로형 낙하산과 비행 헬멧, 산소호흡기와 방한복은 보급품으로 챙겨둔 게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고도가 10km에 달해서 지상과의 기압 차이로 감압증 위험이 있다는 건데. 괜찮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아니, 아무리 위상능력자의 육체라 해도 혈관 내에 녹아있는 질소는 없애고 가셔야 한다고요. 게다가 자유낙하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라 저고도에서 낙하산을 펴는 게 조금만 늦어져도. 늦어질 거라 생각해? 내가? 아,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참, 아 깜빡했지 뭡니까? 진화 요원님이라면 초가속에 익숙하실 테니 타이밍을 놓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 초음속의 충격파에 견디신 내구력이라면 기압 차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실 테고요. 응. 음. 그러니까 갈게. 허락해 줘, 임시지부장. <웃음> 이러려고 지상의 소식을 알려드린 게 아닌데...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진아씨. 지금 제가 말리면 안 가실 건가요? 어? 어? 그게... 네, 충분히 대답이 됐어요. 어차피 가실 거라면 제 승인하에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부탁드릴게요, 진아 요원님. 부디 지상의 모두를, 베개의 요새를 도와주세요. 고마워. 맡겨줘. 그리고... 에리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리진 휠에 남겠어요. 진아씨처럼 헤일로 낙하를 할 자신도 없고 여기에 아직 깨워야 할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백개의 유세 측에 보충 병력은 한 명뿐이라고 전해둘게요. 미안해, 에리. 모두를 구하고 가기로 했는데... 아니요. 같이 가주지 못해서 제가 미안하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기로 해요. 18년 전 이곳에서 함께 했을 때처럼 말이죠. 음, 그러자. 그럼 다녀올게. 너도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봐. 그럼 다녀오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도우러 가려면 서둘러 모두를 깨워야겠어요. 일단은 허유미 경감님의 꿈부터 걱정 말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테니까. 과거에 저로 돌아갔던 건 과거의 존재들과 만났을 때였어요. 그러니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허유미 경감님만 저격하면 돼요 가령 아무도 찾지 못하는 저격 포인트에 숨어서 으 웃음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행자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그래도 더는 자책만 하지 않겠어요 그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으니까 전동처럼 그 그리고 분수처럼 빵야! 얍! 현란하게 앞뒤 좌우로 빵야! 날려줄게요 으악! 오세요 미끄러지며 쏠게요 잘 따라오세요 줄게요. 빵야, 나오세요. 빵야, 이 흐름을 따라서. 하나, 둘, 같이 빙글빙글 날려줄게요. 타이밍을 맞춰보죠. 좋아요. 저격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자주 이용했던 장소였죠 일대가 한눈에 보이고 저는 사각에 가려지고 어디 있는 거지? 방금 소리가 들렸는데 이쪽이 이상한데? 혹시 눈치지 <웃음> 그래요 보이는군요 역시 이번에도 쫓아 나왔네요 이 거리라면 제가 쏘기 전까진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저격을 찾았어요 거기 있었군요 미안해요 고통 없이 보내드릴 테니 명중했어요 한 발에 머리를 부디 아무것도 못 느끼셨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도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보죠 태워지자. 길이 열렸네요. 이 열렸네요 빵야야이 흐름을 따라서 하+ 하하+ 하하+ 하하 이런 기분이군요 하하+ 하게요하 하하+ 하 비켜요! 아뒤이좌우 파도를 박차고 슉, 길이 멸련게 춤춰보죠! 떠오세요세계당기다 어? 어? 어? 어? 어? 어? 날려줄게요! 활짝 펼쳐줘요! 찾았다! 멀리 있지 않을 줄 알았어 똑똑히 봤어 네가그 허설로 죽이는 걸 봤다고 못 도망치게 해 이번에야말로 죽여야 해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방울씨 뭐라고 있어요 어서 돌려보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또 과거에 동화될 거라고요 방울씨 대답하세요 방울씨 저 세상 뭐요 이 흐름을 따라서 타이밍을 맞춰보죠. 으악! 으악! 죽여줘! 제발 죽여줘! 괴로워. 화살의 독이. 으악! 싫어. 더 이상은 싫어. 이게 뭐야? 난 구하려고 온 건데. 살리고 싶어서. 아무도 죽이기 싫어서. 그런데 왜 자꾸 내 손으로. 숨막 마치 깊은 물 속에 잠긴 것처럼 <웃음> 그래 더 깊이 잠기거라 이 어미가 있는 곳으로 더더 더. 마침내 대면의 순간이 다가왔으니 아가야 어서와서 내 것이 되려무나 아야야… 어, 머리가… 또 빈혈로 쓰러진 건가? 최근엔 철분제도 먹고 잘 관리했는데… 그보다 여기는… 의무실? 오리진휠의 의무실에 왜 내가… 깨어나셨군요, 경감님! 으악! 고, 꼼짝마! 움직이지 마! 흠, 아, 품에서 왼 총을… 아서, 아, 쏘지 마십시오 어라? 한기남씨? 어, 아, 죄송해요. 갑자기 얼굴을 들이미셔서... <웃음> 아, 제가 좀 험상굳게 생기긴 했죠. 그나저나 눈을 뜨셔서 다행입니다. 에리씨가 잘 깨워주신 모양이군요. 에리 의원님이요 어, 그러고 보니 제 옆에 누워계시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단순 빈혈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 아이 그게... 실은 말입니다. 혹시 닭먹구름이 다... 저희를 채우고 에리 원님이 꿈속에 들어가 깨우고 뭔가 엄청난 일들이 있었네요. 아니, 지금도 일어나는 중이라 해야 할까요? 네, 베기야의 요새 측은 여기보다 더 심각하다더군요. 그래서 급하게나마 진아 요원님이 헤일로나카로 지상에 내려가셨습니다. 기상 악화로 다시 통신이 끊겨버렸지만 진하 요원님이라면 분명 무사히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부디 그러셔야 할 텐데. <웃음> 그건 그렇고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꿈속에서의 일이 기억나신다던가 해서요. 전혀요. 기억나야 하는 건가요? 음 아니요. 안 나신다면 됐습니다. 이러는 저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요. 어쨌든 이제 경감님도 깨어나셨겠다. 에리씨가 저수지씨를 깨우기만 하면 되겠군요. 어, 나를? 나 이미 일어났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야, 어쩔 수, 응? 어? 어? 저수지씨? 일어나셨군요. 음, 다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에리씨가 깨워주신 겁니까? 경감님을 깨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빠르시군요. 아니, 난 아까 일어나 있었는데, 에리가 허유미의 머리에 물방울을 올리고 잠들었을 때부터? 네? 그, 그렇다면 에리 의원님은 지금 누구의 꿈속에 들어간 겁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 봐드릴게요 클로저 분들께 받은 빚꼭 갚을게요 <웃음> 어여쁜 것 이쪽이란다 어서 이리로 오렴 어서 너는 거역할 수 없단다 너는 따를 수밖에 없단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강물이 흘러흘러 흘러 바다로 향하듯 네가 내게로 오는 건 당연한 섭리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의 흐름 그러니 어서 이 어미에게 오거라 와서 날 위해 그 눈물을 바치거라 이빛방을 걷어주겠어요 이 흐름을 따라서 길이 열렸네요 잡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날려줄게요 앞뒤 저하 날려줄게요 어지럽죠? 아직이요. 걸죠? 미끄러지며 쏠게요. 와, 그 마음까지 날려줄게요. 알싸. 날려줄게요. 한번더 빵야! 하. 어지럽 한번더 <웃음> 왔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아...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옳지 그래 잘하는구나 걸음마를 떼는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우니 자... 내게 손을 뻗으렴 네 의지로 대양을 받아들이는 거란다 내 의지로 대양을 안돼 정신 차려 에리야 방금 그 목소리는 저수지? 저수지인가요?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어떻게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보다 저는 여기서 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일단은 꿈에서 깨어나 그 이상한 차원종부터 떼어내고 오, 이건 또 신기한 아이로구나 일개 인간의 몸으로 대면에 끼어들다니 아,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선택받은 존재도 아닌 듯한데 흥미롭구나 실로 흥미로워 너 역시 내가 품도록 하겠다 와서 우리의 일원이 되도록 하거라 소리 없는 소리에 당장 떨어지세요. 저수지에겐 손끝 하나 대게 두지 않겠어요. 그이 흐름을 따라서 팽팽하게 비카요, 성대한 수학 보여드릴게요. 어? 둘이서 하나예요. 야스, <웃음> 야스와 꽉 싸보세요. 이란, 어? 이란, 한번더 강의!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적이 저기... <웃음> 저항하는 몸부림마저 사랑스럽구나 여기는 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무대 단절한 염원이 실체를 이루는 장소 너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제 발로 찾아왔지 그 몸을 적신 해수가 이끄는 대로 말이야 그러니 빠져나가려 해도 소용없단다 이 무대 속에서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로든 갈수 있으니 그, 안돼 이대로 당하겠어 어떻게든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방울씨 정신이 들었군요 부탁이에요 당장 꿈에서 깨워주세요 에리야 깨어났구나 네 그러는 저수지야말로 제가 깨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신 건가요? 어... 음... 악몽을 꾼것 같기는 한데 별일 없이 일어날 수 있었어 근데 눈을 떴더니 이 난리잖아 다들 깨어났는데 너는 꿈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네가 했다는 대로 물방울을 네 머리에 올리고 나도 머리를 가져다 대봤어 그럼 혹시 나도 꿈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혔던 거죠 참고로 저와 경감님도 해봤지만 안됐습니다 어째서 저수지씨만 옷을 만드는 힘 때문일까요? 아마도요 그 힘이 기계왕의 옷장과 연결되듯이 에리씨의 꿈과도 연결시켜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리씨는 누구의 꿈속에 들어가신 겁니까? 저수지씨께 듣기로는 이상한 차원종과 싸우셨다고 <웃음> 무엄하구나 감히 누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어라? 에리아! 이 목소린! 리 맞아요. 꿈에서 본그 차원종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함선 밖을 보세요! 먹구름들이 사람의 형상을 취해가고 있어요! 추운 건 어때? 좀 괜찮아? 목구름들이 붉은 물거품을 뿜어내고 있어! 게다가 저 여자, 저 커다란 전원종은 <웃음> <웃음> <웃음> 다시 만나는구나, 아가야. 뭘 그리 놀라워하는 것이냐. 이 어미가 말했을 터다. 여기는 간절한 영혼이 실체를 이루는 장소. 그렇기에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로든 갈수 있다고 실체 실체를 가진 환각. 그렇군요 지상에서 목격되었다는 현상이 이거로군요 일대의 먹구름들을 매개체로 삼아 나타난 건가요? 그렇단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안배 비록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그릇이고 담을 수 있는 힘도 미약하기 그지없으나 마침내 새벽녘 별빛의 제약을 넘어 웃는 가면의 저주조차 떨쳐낼 수 있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염원을 이루리라 나아가 이 세계를 대양으로 물들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할지니 물거품들이 더 많이... 함선을 뒤덮어가요 당장 벗어나야 해요 한기남씨 네 반중력 엔진을 점화시켰습니다 이대로 먹구름들이 없는 밖으로 어딜 가려는 것이냐 허락 못한다 아! 물거품들이 함선 안으로 <웃음> 이, 이런 엔진실이 당했습니다 기체가 부유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요 추락하는 거죠 뭐?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너무 바